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자 거사 이거 봐봐. 이지금지금부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다은지다은 지금은 해남? 은해 사랑 해남? 팀 지금은 지금은 지 김 해남 해남 회하한 해남 해남가. 자 처음에는 황태산이 없는 능남하고 하는 거야. 좋아요. 자 홍익현. 자 이정환 받았어요. 좋아요 미들슛이 깔끔하죠. 긁어야 돼. 자, 고민구 바로 블락이지? 아. 아, 신준섭이 리바운드를 띄워준다고. 전호장으로? 아, 그러네. 아, 왜 근데 이거 다, 이거 왜다 저것만 하는 거지? 레이엄만? 이해가 안 되는데. 좋아요, 홍익현. 이정환, 고민구로 한 번. 오케이. 아, 조금 가까이 해야 되나보다. 내가 지금 너무 멀리서 해서 레이업만 했나봐 이제 좀 되지 않냐? 아..이 들어가네 안영수 씨자 전호장으로 덩크하러 갑니다 자 전호장으로 덩크하러 뭐야? 뭐한거야? 아 덩크 타이밍 못 맞췄나봐 아 윤대엽 씨 아, 내가 3점 넣어겠다 홍익현 오케이. 리바운드에서 바로 넣죠. 아, 윤대엽. 윤대엽. 오케이. 자, 윤대엽고 스테이 각. 자, 전호장, 전호장, 전호장. 고민구, 신준섭. 신준섭. 이친금 페이크 주는 거야. 아이 아, 타이밍 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오케이. 자, 이정환 스틸, 스티... 아, 씨. 전호장, 아, 씨. 아, 이긴, 이겼다. 시간이 아끌어야겠다. 자, 전호장. 이겼다. 자, 일단 1판 클리어 했어요. 아까도 1판은 클리어 했죠. 음 너희 게임이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채팅창을 조금 내려 보자 아요 정도만 좋아요 자두 번째 판은 상향 자 상향 만났어요자 이정원 달입니다수고요자 전도장의 레이업 자 윤호 반갑다 그래 윤호야 윤황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 들어가네? 이거는 방해가 있어도 들어가? 아씨 긁어야되는데, 아... 오호, 나이스 블라 자, 홍익현 홍익현 홍익현이 또잘 들어가거든 자, 홍익현 들어간다 아, 안 들어가네 자, 신준섭이 마무리 이제 감이 왔어 이제 얘가 무슨.. 어? 뭐야 아 2점이구나 다시 홍익현 아아.. 아 역전 당했네 잘해야돼 이거 홍익현 홍익현 아 뭐야 패스미스 야 해남이 패스미스 오나? 어우, 큰일났데 지겠는데? 다시 아, 2점짜리네 2점 짜리네 2점 짜리 오케이 아, 씨 오케이, 따라왔어요 좋아요, 2점은 다 긁어요 아, 씨, 불락당하네씨 아, 이게 좀, 불락을 빨리 뛰어야 돼. 호이형 어, 뭐야? 오케이, 3점 들어갔다. 오, 좋아, 이제. 수비마음 이긴다. 오케이, 아. 들어가냐, 그게. 이겼다. 난사충이죠? 좋아요. 자, 2라운드까지 자, 카이난, 해남 격파했습니다, 지금 이거 이거, 형은준 자, 여기 이제 중간에 미션이 있어 소연이가 나왔지? 이거 3점씩 콘테스트인데 B를 누르면서 어, 몇 개를 넣을 수 있나? 뭐 이런 거거든? 자, 신준섭으로 하네 시-작! 자, 신준섭 야, 초- 진짜 고집중 진 엄청 집중하고 있어 타이밍 맞춰 눌러야 되거든 어, 다 넣었나봐 다 넣었나보다 글쎄 어. 야 자 이제 쇼호크 만났습니다 쇼호크 자 북단 만났구요 아 서태웅씨 이게 슈패스가 돼와 간지나지 이런 거래야 돼 이런 거를 지금 전호장이야 전호장 명원이었 쓰는 전호장 아씨 불락을 못하네 자 전호장 홍익현 오케이 아 알리바운드 아씨 안경 선배. 홍이현 아.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신준섭. 아. 야, 리바운드 다 팀에 치열합니다. 아. 망했다, 망했어. 아니 긁어야 되는데 이거 아씨 환경선배 이게 지게인데 이거 홍익현! 오케이 좋아요 홍익현 귀여운 홍익현 아씨 큰일네똥 홍익현 신준서 신준석 아 씨. 오 13초 남았어 오 이겼다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아 그렇구나 신준석이 것도 뒤로 아 뭐야 성현준도 뒤로 점프하는 거구나 자 해남 3라운드까지 돌파합니다 어 여왕이 반가워요 자 3라운드까지 돌파 이제 제대로 된 상향을 만났어 자, 제대로 된 상향을 만났고요 좋아요 이정환 갑니다 아따 끈질기네 자 3점씩 도전합니다 안돼 홍익현 오케이 좋아 간만에 선치 특점 아 역시 김수겸이라 잘안 뺏겨 자 블락 가기죠자 이정환 갑니다 이정환 좋아요 저번에 많이 넣고 있어요 아 얘가 지금 안 나와서 상향해서 아직 슬램런크 모바일에 자 고민구 고민구 좋아요 아, 이정원, 긁어야지. 아, 씨. 아우, 진짜 장권혁 원래 덩크캐라고. 이게 조금 느낌이 왔어. 자. 홍익현! 홍익현! 아, 안 돼! 아. 아. 아, 못 긁고 있어. 아, 무슨 고공덩크를 하고 있니? 아, 이상한 거 하네? 아... 아, 정말 답이 없어 바로 블락이지 또 블락이지 홍익현 신준섭 좋아요 아 오늘 아까 나랑 나랑 피아랑 지금 명왕이랑 하면서 지금 대판 지고 왔거든 그래갖고 이걸로 지금 회포를 푸는거야 자 홍익현 아 이겼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내가 3라운드 이긴건가? 4라운드 이긴건가? 아주 깔끔하게 이겼네 이거 한 라운드였나? 이걸로 지금 한 프리 하는 거야. 자, 김수겸이 울고 있어요. 덩크 콘테스트 하네. 다양한 거를 하래. 전호장으로 하는구나. 헛! 뭐야, 가 어떻게 하는 거야? 씨, 이건 나 몰라. 아씨 안선생님 뒤로 넘어갔네. 이건 어떻게 하는지 몰라. <웃음> 앞으로 두판 나왔나? 자, 5판째입니다 결승인가? 아, 결승은 아니다 이게 중결승이다 이긴다! 이긴다, 홍익현 홍익현 3점 슛! 궤적이 들어가는 궤적이죠? 좋아요 올라, 들어와 강백호씨 바로 블락이지, 신준섭이 바로 블락하지 자, 이번에 신준섭으로 도전합니다. 신준섭, 신준섭, 신준섭. 자, 좋아요. 전호장이 리바운드로 깔끔한 처리를 해주죠. 어, 아까 전호장은 이렇게 게임 못했는데 바로 불락이지 신준섭이. 자, 전호장이 받고요. 자, 홍익현 받습니다. 홍익현. 아, 이정환, 이정환이. 아. 자, 신준섭이 주고요 아 근데 오우 야씨 확실히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잘 긁네 송태섭 송태섭 아, 정대만을 아 3점씩 놓는네 정대만 자 홍익현도 알았습니다 홍익현 홍익현 홍익현 자 홍익현 홍익현 3점씩 두개째 좋아요 아, 고민구, 오, 서태웅이 3점을 는다고 리바운드 해야 되는데. 자리가 안 좋네요. 자, 이번엔 전호장으로 덩크가을 세워볼까요? 아니 고민구로 덩크, 아, 근데, 와, 씨. 야, 스틸 당한다. 정대만 조심해. 아, 리바운드 자체가 자리가 안 좋네, 지금 계속. 홍익현. 홍익현으로 이어야겠어 웅이 현 웅이 현 웅이 홍익현 홍익현 아, 방했다 이거 잘못 지겠는데? 아, 씨, 무슨 저전체적으 저렇, 저렇게 적으로전체적으 전체적으로 간다 씨. 으로요이정으전으로전승전승이역전승 이정원의 덩크로 역전승 자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제 끝판이 왔습니다 끝판은 이제 능남이야 능남 황태산이 있는 능남 자결승전입니다 파이널 스테이지 자 야, 능남 잘한다 아 블락을 하자 이거 천천히 좋아 이정환 가자 아우 야 이정환이 원래 스틸이 말이 되냐고 절대 말이 안되는거블락 하자 아 안영수 일단 홍익현으로 가자 좋아 좋아, 아아 얘들아, 받아야지 이거 좋아요 안돼 안돼 안돼 어우 진짜 닭을 켜, 긴장풀면 다들 닭을 켜 어우, 이거 장난 아니다 아, 이거 플라깡인건데 원래, 씨. 홍 흥혀 좋아. 아씨,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아, 갑자기 달려드네. 홍익형. 좋아, 홍익형 3도 돌았어. 야, 이제 지키기야. 하나만 잘 지키자. 아, 진짜 엄청 불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야이모파 이길거 같애 얘들아 이모파 이길거 같아씨 아, 시간 조금 끌면서 해야지 오케이 고미구아네 이겼다 와씨아 진짜 힘들었다 근데 뭔가 멋진 덩크는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은데 어쨌든 클리어 했어 이게 뭐 덩크 포인트가 있거든? 근데 지금 그 덩크 포인트를 내가 잘못 잡은 것 같아 자, 해나모르 클리어 했습니다 어, 강백호랑 이정환이 마주치고 어, 전우장이 나왔다 이정환이 극중 별명이애네근이거든 어, 홍익현 어, 이게 이제 엔딩 장면이야 스태프 이정환, 김수겸, 애증의 김수겸과 그리고 서태웅과 우리 대만 샘바이와 다음 냄새 기억 우리 최치수와, 우리 여기 밑에, 우리 송태서, 류오진, 아, 훈남이요 자 우리 밑에 베코 베코 그냥 베코 이게 이제 농구 게임의 오즈지 오리지날이야 이게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이제 농구 게임이 이제 파생이 돼서 만들어진 뭐 그런 느낌인거거든 아 해넘으로 완결했습니다 아주 좋아요